입모양 좀 되돌아보안대 음. 아! 저기서 다시 와봐 나 진짜 맨날 이러고 있지 <웃음> 그 정도는 아니야 <웃음> <웃음> 안녕 이거 <너> 찍어줘? <웃음> 아니 나 찍지 말아줘 <웃음> 찍지 말아달래 여러분 저는 오늘 차를 타고 서울에 갈거예요 운전해서 서울 가는거 진짜 오랜만인데 오늘도 역시나 약간 미팅이 잡혀가지고 서울에 갑니다 짜잔, 짜잔. 완전 짐이 한가득해요. 배고파. <웃음> 저희는 오늘 동생 집에서, 이제 동생이 이제 본가로 내려올 거기 때문에 네, 서울 네. 집에 네, 들렸어요. 안게요아 네, 나랑 오디오 겹치지 말라고. <웃음> <웃음> 그래서 이제 짐을 다 챙기고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갈 거예요. 근데 한 시간 걸릴 줄 알았더니 30분 걸려. 아싸, 완전 단축 단축 단축이네. 응. 네? 네, 노래 껐을 때 얘기해줘. 왜? 네? 얘기할 거면 노래 끄고 얘기해줘. 말할 네? 거면 노래 끄고 말해줘. <웃음> 아 근데 언니 앞머리가 실제로 보면 예쁜데. 아나 카메라로 좀 답답하게 나오지. 어 이게 노래 너무... 안 그래도 이렇게 귀 넘겨야 돼안 그러면. 어 앞머리 사이에 틈이 카메라로선 전혀 안 보여. 응. 이 앞머리의 단점이야. 이게. 언니 얼마나 배고파? 진짜 대박. 배고파. <웃음> 1시 반인데 지금. 밥 때가 지났어 다 아, 온갖 왔더니 그냥 너무많만 들어갔어요 여기다 혹시 소스를 맛있는데? 이거 뺏어 먹어야겠다 나 이미 에너지가 훨씬 더. 아, 뭔 개소리야. 애화 <웃음> 봐. 나 이미 진짜 피곤한데. 진이 나빠졌네. 너무해. 미안해. <웃음> 맛있어? 응. 뜨거워서 이거 못시켰겠 이런 거어 된거 파는 거니까. 짜잔. 완전 편의점 형식이다근데 여기 와인이랑 얘디들 유어 네이키드 치즈? 짜잔. 저희는 치즈를 샀답니다. 우리 이제 어디 가요? 어떡가요 아이고. 사람이 너무, 너무, 너무 많다. 뜨지. 어, 사람 많은 곳안 가고 싶어. 어디 간다고요? 아펠에 갈 걸어갈 거예요 걸어갈 수있는 찾아볼까? 걸어갈 수 있으면 걸어 갈. 대거기 성수야? 제 저기 제 자리인가 봐 그러게 너무 귀엽다 <목소리> 어 언니 어? 우리가 말할 때마다 귀 쫑긋하는 거봐 우리 쪽으로 듣긴 듣고 있어서 얼쳐다 어, 봤다. <웃음> 가자. 언니 커피 쏟아줘. <웃음> 여기 예쁘다. 갈까? 아. 먹겠다. 또. 또. 대오다. 그럼니 <웃음> <왜? 웃음> 너무 귀엽다. 오우야. <웃음> 여기 서 아, 미하다심하 그냥 땅바닥에 사주 우와! 아늑하죠? 네. 커피를 좀 줘도 나야겠는데요 바닥에 넣죠 바닥에. 그냥 이따 놓고 안찔맞는거 같아 아, 찢어 우와 뭘로 해, 근데? 원 커트 야, 준비하래 이 와중에 대칭 아. 안 맞는 거봐손막 아. 바글바글 떨어 다시 찍을 사진 선택할 수 있어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어? 언니가 다시 찍어줘 어? 이첫 번째 가좀 이상한 거야아첫 번째 거, 거 이상해? 어. 오케이, 첫 번째 거 됐어? 이거 만 해? 3회? 어, 3회까지 가면 어때? 이건 이거? 괜찮아? 또이것만해어 어, 그래 이거. 이거. 이거. 긴 해. 하트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그래?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겠습니다 네, 겠습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알겠거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 전 이미 에너지 고갈됐는데 지금 <웃음> 집, 집에도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오늘 미세먼지 너무 심해 그치? 어? 근데 엄청 심하지는 않던데 아니 그니까 러 여기 멀리를 그냥 하늘이 그런가? 이 미세먼지인가? 자지마 아니 근데 응. 4시인데 왜 이렇게 차가 많지? 그니까 지금 퇴근시간 4시부터 퇴근시간인가? 그런가? 안 다니는지가 오래돼가지고 언제가 퇴근 시간인지 아겠가와 진짜. 저는 이제 미팅을카러 갔다 올게요. 동생은 차에 있기래 했어요. 하 <웃음> 엄청 예민해. <웃음> <이민>. 자 <웃음> 미팅하고 올게요. 나 미팅 갔다 올게요. 괜찮네 조용히 말해. 내 마음이야. 응. <웃음> 안녕. 잘 있어. 응. 갔다 올게. 여러분 저는 미팅을 하고 왔어요 1 시간! 1 시간! 하고 왔어요 미팅 끝나고 이제 집으로 갈 거예요 춘천으로 갈 건데 차 개막힘! 차 개막힘 8덟 시... 2 시간 걸리는 두 시간? 안녕 저는 집으로 갑니다